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가 어, 이번 주 저의 일상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켰고요. 우선 뭐 이번 주 저의 일정은 오늘 일단 프로필 촬영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연. 공연 신촌에서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공연이랑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된 날에는 공연이 끝나고 한참 뒤에 올라오겠죠. 어쨌든 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축가, 축가가 있어요. 축가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제 일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일단 오늘의 일정은, 어, 프로필 촬영이 있어요. 제가 그 회사에서 프로필을 이제 만드는데 거기에 사용할 사진이 필요해가지고 오늘 저희 팀 단체로 어, 촬영이 있어요. 갔다가 또 이번 주 공연 을 준비하기 위한 그 합주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이제 만나가지고 합주도 하고 집에 올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엄청 오랜만에 고데기를 했더니 엉망진창이에요. <웃음> 어쨌든 이제 제가 드디어 머리가 좀 길고 있어요. 이제 두번 다시 머리를 안 자를 계획이에요. <웃음> 어쨌든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나가봐야겠어요. 이따 만나요. 지금 차량 거 있습니다. 글에 맞춰서 서 보세요. 제가 조명을게요수고습니 거기 괜찮아요? 네. 거기. 지금 이쪽으로 넘기셔서 이쪽 찍을까요? 괜찮으세요? 왼쪽. 네. 다여 이쪽이 좋으세요. 이쪽이 좋으세요. 45도. 네. 됐어요. 이제 허리 힘주시고 잠깐만 계세요. 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 이렇게 하면 돼. 다 감사합니다. 감 볼게요. 살짝 아래. 아 죄송해요 눈깜았어요 지금. 응. 살짝 아래를 보세요. 살짝 아래만. 자, 아래 보실 때 이꼬리가 쭉 올라가서 그냥 웃으시면서 볼게요. 그렇죠. 소개, 그러면... 아, 안녕하세요. <웃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무슨 유튜브 하고 있는. 어떤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커버, 그걸 커버 올리고 있고요. 네. 라이브 스트리밍도 가끔 하고. <웃음>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구독할게요. <웃음> 네. 네 디플로어라고 커버도 하고. 네. 다나오세요 리액션 같은 것도 하고 있는 아. <웃음> 그런 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구독하도가겠습니다 네. <웃음> 그러면 같이 인사하고 끝낼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여성 싱어분들은 다 가셨어요. <웃음> 이제 촬영 끝날 것 같고 있습니다. 영상을 못 찍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 작가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촬영하는 거. 어쨌든. 이제 합주하러 가볼게요 뭐해? 보지 마세요 왜뭐 해야 돼? <웃음> 아 알았어 어, 근데 이거 화면이 안 들어와. 아, 어? 여기 있어. 어, 우와. 우와. 지금 카프로필 촬영하고 와서 합주 가기 전에 여기 학교 다니는 친구 만났어요. 그 뭐야, 이게? 브이로그. 아, 아, 아, 아. <웃음> 이거 <어이가> 없다. 어이가. <웃음> 네, 인사, 소개를 해. 그렇지, 그렇지. 얘가 바른 친구입니다. 얘는 이름이 뭐죠? 이런 것까지 해야돼요네 좀... 이제 인성 파탄 아니잖아요 아 인성 원래 착했다니까 아니 이 친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맨날 때려가지고 뭔 소리야 제가, 또 아유. 제가 너무 무서워서 학교를 못 다닌 적이 있거든요 <웃음> 카메라 뜨고 보자 안 꺼야지 제... 그래서 지금 합주할 친구 오기 전에 만나, 만나고 있어요 자 일단 얘기해 카메라 끄면 맞을 것같아서 카메라 끄면 맞을 것, <웃음> 카메라 끄면 것 같아가지고 <웃음> 자 우리는 이제 합주를 끝냈어요 근데 이제 은정이 소개해주려고 카메라 켰어요 아 그럼 같이 나올래? 그래 너, 나 얼굴 약... 봐 나와야 돼? 아안 놔도 돼응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인사만 아 이렇게 해주세요 인사만 <웃음> 어쨌든 이제 끝나고 어왜 이렇게 밝아? 끝나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우리는 또 수요일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가 서울예대입니다 서울예대 학생 뒷모습 <웃음> 저는 여기 있습니다 안녕 저희는 이제 공연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신천에서 끝나긴 했는데 홍대도 가까워가지고 홍대 가서 밥 먹고 갈 거예요 배색 같이 가요. 어너투터 어떻게? 어어 어, 오늘 나오네. <웃음>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부가 된두 사람을 축하하는 축가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하하 <웃음> 네 아, 괜찮아요. 네, <웃음> <웃음> 이 요거는 아, 저, 저 혼자 말하는 거예요. 네. 저 혼자 말하는 아. 거예요. 어색해. 궁금한 <웃음> 아, 아. 유튜버가 되려면. 네, 이건 해야 네. 돼요. 어, 나, 나, 어, 부끄 내가 아, 소리 제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어, <웃음> 소리 들을 수, 수 있으세요? 저요? 네. 뭐, 하, 하지. 네, <웃음> 커피는 대표님께서 사주셨고, 마카롱은 저희 팀장님께서 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웃음> 됐습니다 찍고 있어요 지금? 대화가 녹취되는 그런 기분인데? 네 맞아요 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웃음> <웃음> 장난이고 빨리 아, 느낌이 저종이밭 처음 써봐요네 기분 안 좋죠 이거 네 되게 막 찝찝하죠? 네 약간 종이다 먹는 어. 느낌 저도 이거 싫어요 <웃음> 진짜 특히. 해둘다 예민한데 <목소리가> 예민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점침. 뭐 얘기하고 있었지? 콘센트? 콘센트 얘기하고 있었는 세 번째 앨범을 낼 지금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앨범에 들어갈 곡을 녹음하러 가고요. 원래 아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작곡가분의 곡에 제가 이제 컬로 코처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마치고 녹음을 하러 갈 예정인데. 영광을 또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 다시 카메라 켤게요. 상배 응.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이렇게 누구한테 올리 거예요? 네. 누구한테 하 거예요? 이거요. 제 나중에 일상 브이로그 있거든요. 응. 거기 넣을 거예요.